다음은 3장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총 4회의 평타를 사용하고 스킬은 1번, 2번, 4번이 추가 입력이 있는 스킬들입니다 어, 4번 같은 경우는 살짝 힐러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2번, 3번이 이제 타우처럼 다운 집중을 다운 집중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우선 평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타입니다 2타 다음 3타 마지막 4타 3타 동작에서 마지막 한번더 내려 찍으면서 끝나게 되죠 다음 채솔입니다 왼발 왼어퍼를 날리게 됩니다 왼발 왼어퍼 자 1번 스킬 갑니다 1번 스킬 자 1번 스킬은 이런식으로 일직선 만이 아닌, 일직선만이 아닌,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책처럼 보이는, 요, 범위에 닿게 되면은, 넉백을 시키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동거리는 상당히 길구요. 엄청 걸어왔죠? 우리 타워와 마찬가지요. 중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한번더 눌려서 요런 식으로 또 밀어내는 스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뭐 무슨 염조 같은 게 나왔는데 요거는 파티 파티 보호막 효과입니다. 파티 보호막은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아이콘 좀 쿨타임 자 지금 활성화 됐습니다. 이럴 경우 스킬을 맞추게 되면 은 자동적으로 보막이 생성되게 됩니다. 보호막은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피해를 흡수한다고 되어있네요. 다음은 2번 스킬입니다. 2번 스킬 3회 공격을 전방을 향해 합니다. 마지막은 다운 상태로 만드네요. 우리 3장도 타우처럼 3번으로 이렇게 다운을 만들고 2번 스킬로 다운 공격이 가능합니다. 3번 누르고 2번을 연속키로 입력해줘야 돼요. 연속으로. 타우와 다른 점은 기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아... 자 3장의 마지막 4번 스킬인데 이 4번 스킬이 3장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내고요. 범위 동안은 움직이면서 어, 아군이 받는 피해를 다 3장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시간다 되면 자동적으로 어, 이 1단계 효과가 되는데요. 이 1단계 효과 때 받은 피해만큼 아군과 자신의 공격력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도트 힐을 받게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아군들이 받는 피해를 자신이 받고 한번더 누르는 걸로 이렇게 공격력 상승과 본인한테는 이렇게 도트 힐을 받게 하는 스킬이죠. 여기 보시면은 두번 입력이 있습니다 이 두번째 효과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주고 체력이 가장 높은 적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고 되어있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번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끌고 오게 됩니다 엄청 가까이 끌고 오죠 자, 이 범위 안에서 두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까이 끌고 오게 됩니다 약간 탱커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번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거죠 1번 한번만 눌려서 공격력과 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두번은 눌려서 체력을 가장 높은 적을 내가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장같은 경우는 띄우는 스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운 캐릭터라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밀쳐내거나 넘어뜨린 스킬이죠 아 파티에 탱커 역할을 해준다? 보면 될것 같네 요 마지막으로 3장의 슈퍼스킬입니다 완전히 가까이있지 않아도 되네요